이렇게 이중으로 뜨면 화질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19층 잡고 오시면은 무진의타이 20층인데 여기 이제 소양사 있거든요. 소양상 가장 중요한 게 어,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 후방 이동을 썼던지 좀 거리가 과하게 벌어지면은 잡기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탈출이 없을 때는 이제 연속 공격도 하고 이제 그게 위험해서 일단 일정 거리를 이제 유지한 채로 그래도 이제 근거리에서 때리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거리 근데 음 일단 가까이서 치면 뭐 체력 압박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웃음> 좀 조심해야 될패턴은몇 가지 이제 좀 알려주시면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일단 가지고 어 이제 몇대 치면은 점프 해요. 이제 점프하니까는 같이 점프를 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지금 하얀색 바람이 이제 깔렸다가 이제 회전하잖아요. 저때 치시면은 기절이니까는 그냥 다 지나가게 두시고, 그 다음 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치기 하는데, 1타는 그냥 맞아도 상관없고, 2타는 꼭 저항하셔야 돼요. 2타는 저항 안 하시면은, 어 자빠지고, 그 다음 또 연속 공격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막몇퍼 남아서 둘다 이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타만 쓰시면 돼요 이제 뭐좀 이것저것 딜하다가 못 봐갖고 이제 첫타올려치는것만 봤으면은 2타 이제 피할 거 준비하시면 돼요 2타만 꼭 조심하시면 되고 80퍼 60퍼 40퍼 20퍼 하여튼 뭐 체력이 20퍼 이상 시 가끔 이제 그 기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해당 정 중간으로 이제 소양상 에 점프한 다음에 황령원을 떠서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빨려가는데 얼꽃이나 결빙꽃 꺼주시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회전을 해요 그럼 이제 회전하는데 이때는 음좀 뒤돌아서 이제 빠져나간다는 느낌 이제 곧바로 직선이나 대각선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좀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거리를 이제 하게끔 경로를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갖고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이제 회장 끝나면 다시 근데 벽으로 갔다 다시 점프를하는데어고하셔도 돼요 어... 첫 80%때 하는 점프 이후에는 뭐 이제 별다른 패턴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앞에 기존에 했던 패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일단 60%때까지 그냥 딜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저기 버프에 보시면은 이게 철감 예상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제가 점프 딜은 무조건 맞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번을 맞아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초당 계속 데미지가 이렇게 방금또보셨죠0 5천이 따라의 저게 스택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맞는 게 제일 좋긴 하지. 네데 하여튼 점프로 맞으면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꼭안 맞게 이제 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룡운할 때니까 이제 결빙공. 얼곧 쿨이어서 결빙공 쓴 거예요. 결빙공 시간 기니까 이제 회전 그냥 끝날 때까지 지켜보셔서 한것 같고요. 회전도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이타 공격도 두 번째 건꼭 피해주시고 이거가 아마 좀 많이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무조건 이 패턴 다음에 이걸 꼭 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뒤돌아서 이제 위로 점프로 이렇게 돌아서 공격하는 거는 내가 자신 있는 저항기 중에 손이 가장 빠른 거로 쓰신게 제일 좋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얼꽃은 사용하면 곧바로 이제 그때가 아니고 이제 한 어느 정도 몇초 정도는 이제 그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얼꽃으로 해 주신 게 있고 근데 이제 얼꽃을 해도 안 좋은 게 이게 저기 장판에 깔리고 저기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순보나 어, 이제, 이동 저항계 한신보등으로 피하시면은 저거 자체 장판 공격을 아예 쓰지 않아요. 거리가 아예 이제 점프로 뒤돌아서 공격을 끝난 상태인데 얘가 나하고 이미 거리가 버렸다. 그러면 저 바닥에 이제 깔리는 공격을 아예 쓰지 않아서 더 안정적인데 하여튼 지금은 제가 지금 맞았고 그리고 지금 술도 마신 거는 기절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기절 저항 뜬거 보니까는 제가 몇초 느리게 눌렀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을 끌어갖고 일단 넘어가시고 이때 그리고 저 장판을 피하는 건 좋은데 너무 뒤에 있으시면은 이제 저 반격 자에 풀리자마자 곧바로 다시 이제 아예 그냥 잡기 공격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고 이제 다시 이제 대기를 하고 2탄은 꼭 피하고 아마 이제 체력이 다시 40포에 해야죠 환경을로또 쓰니까는 벌써 어, 피하고 뒤돌아서 이다 이제 회전 끝나면 다시 하고 이제 지금 조금 살짝 위험인데 3타 이제 3단점 프뒤에는 다시 술로 마시거든요 이제 기절을 넣고 숨을 때 한빛명장 2초씩은 방어무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저거는 날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때 반격자세도 근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발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고 스탠딩 자세로 서 있잖아요 저거는 반격자세인데 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치시면 잡기공격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 자세가 저 스탠딩 자세가 아예 풀릴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냥 치신게 나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지시는게 좋고 보통 왜 그거를 이제 좀사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해서 피가 간당간당 l 때 때문에 내가 쳐서 i t t 해야지 지금 살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약도 o 이고 그러시면 조급해서 치게 되는데 어저 반격 자세 i 때일때절일 때도 공격을 가 i t o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좀 앞쪽에서 이제 점프 공격 같은 거는 아예 안 맞으시고 예, 예. 그렇게 하셔야지 좀,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클리어가 가능하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 황령원을또 썼고 지금 제가 빨리 얼곳을못 썼는데 이때 그냥 이제 탈출로 풀수 있으니까 탈출로 푸시고 결빙공이나 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결빙공이니까는 돌라나 같은 거 제가 지켜보고 시간이 끼니까 그러면점프하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뭐 그냥 이제 그니 그러니까 보통 주의해야 될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3단점프가 아닌 그냥 이제 기본, 한번 점프하는 거랑 이제 조금만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6 5번인 <목소리> 이거만 아마 가장 많이 조심하시면 될거예요 이거랑 이제 점프공격 네, 잘 피하고 이게 그 그래도 이제 동작이 사전 동작이 아주 짧지만 있긴 있는게 이제 보시면은 얘가 어깨를 지금 잠깐 한번 뒤로 젖힌 다음에 이 공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는 내가 빨리 쓸수 있는 저항기 중에 가장 빠른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이때는 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밀려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방 이동 쓰셔서 피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세 번째 거 찍지 않는 한 거리가 8m 뒤로 가니까 는 이거는 대충 거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얼곳이나 이제 아니면 화염 폭발 튕기기로도 막을 수 있긴 한데 아, 그거는 제가 좀잘 대처가 안 돼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소양상 이제 클리어 되고 금은 이제 거의 19금 가까이 주니까는 하루에 한 번씩 깨면 염주도 처음에 이제 신공패 살때 많이 이제 염주알 12개 있어야 되니까는, 아, 염주가. 해서 하여튼 하고, 이제, 하여튼 공략